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추석 명절은 잘지셨습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 문재인 정부는 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어, 한미연합사가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 연합작전지휘통제체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사령부도 지금 현재 용산에서 어, 펭택기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역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 그러니까 1978년 11월 7일 어, 연합사가 창설되었는데요 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약 20여명 된양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 전원이 전원이 청와대에 지난 8월 10일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여지, 여지껏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일동이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그 공개내용을 거기서 내용을 제가 어,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역대 부사령관들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 거기서 2019년 8월 10일 지난 6월 한미국방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세누훈 미국 국방부 장관 대리가 발표한 바 있다 내용 중에서 한미연합작전체의 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관해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의 들 우려가 높아져 연합사 부사령관단이 모여 토의를 하였으며 참석한 부사령관 전원이 연합안보체제의 변경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내용의 건의서를 8월 15일 청와대 안보실에 전하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에 공개하게 이르렀다. 그걸 언론에 공개해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6일 날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작전통제체제의 변경과 위치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외국경계와 군사 대비태세를 전담해왔던 군의 원로들과 한미연합작전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략전문가들이 해동하여 논의한 결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이하연합사 우리 연합 작전 통제 체제 변경과 사령부의 위치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어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군사 대비 체제 상해 중단 배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볼때 군사적 위협은 상대방의 선언이나 외교적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능력의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상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놓는 것이 정석 중의 정석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일관되게 무력통일노선을 걸어 북한이 남북한간의 비핵화약속은 이런 방법도 없이 무시해버린 채 2006년 이래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여 마침내 실질적 핵무장국가가 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여 실험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외면하고 북한 당국과 정치 외교적 차원의 선언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선전하면서 대비체시를 소홀히 한다면 당장 국민의 심리적 대비체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대북 대중 경계심의 이완 그리고 대미 대일 정서 악화 등의 풍조를 방치하면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비할 해야 대전략 상의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험 요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태세 전반에 걸쳐 불협화음이 도취에 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안보 사항은 실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표면적 선언 내용과는 무관하게 기회만 있으면 무력통일을 감행하겠다는 군사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를 단호히 격찬한다는 전쟁 억제 전략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군사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려는 쪽보다 그런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의 경우 침략자를 객퇴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근동한 한미동맹과 연합사가 담당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항을 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지휘통계체계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통계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검증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합사의 위치를 해 위치인 용산 지역으로부터 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 통수기구가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빚어진 남북한간의 군사적 불균형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비태시를 보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위기상을 갱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부는 한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10일 한미연합군살인부 역대 부사령관 1동 어, 이상이 그근의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어, 답변이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언론에서 지난번 어, 9월 16일 보도된 이후에 어, 청와대 대변인이 근의서를 어, 수령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2022년까지 연합 닥전지체계를 바꾼다. 그러니까 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인수한다는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 제 개인 생각으로도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는 연합 작전체계의 변경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아니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계에서 예. 유례를볼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성공적인 연합작전지휘체제를 한미동맹 하에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환무가 지켜졌고 어, 경제발전의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합작전지휘체가 변경되고 주한미군의철수기동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부터 안보는 물론이거지만 거의 그 망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면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요 또 신동물자유TV도 좀 구독 또 아직까지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에 많은 예,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